안녕하세요 이웃집 논퍼렁 입니다 <웃음> 아 오늘은 오랜만에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렸었던 이 두둘레야 음 제가 sos를 저희 구독자님들께 청했었잖아요 <웃음> 그거 지금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신 바를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들레아 치료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 고수님들 찬스까지 써가면서 이 두들레아를 오매불망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두들레아 속들이 이제 종류도 많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la 그러니까 제가 자주 다니는 화원 근처에서는 두들레아를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이유를 조금 살펴봤더니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두둘레아가 여기 LA에서는 천연기념물, 보호종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허가받은 그 농가 아니면 함부로 판매를 하거나 뭐 그럴 수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통 시중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박람회 갔다가 저는 다육이가 이렇게 하얀 이런 자태가 있는지를 몰랐다가 이걸 보고 홀딱 반해서 정말 제가 평소에 주고 사던 다육이 값의 몇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덥석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이 안에 목대도 튼실하고 그래요. 근데 이 두둘레아가 다른 종들은 모르겠는데 특히 저희 집에 있는 얘가 정확한 이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안톤인지 브레이톤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 애들이 자구나 이런 것들을 번식을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외목대로 계속 자라왔거든요. 자구를 나오면 자구에서 어떻게 이제 번식을 시킬까 싶었는데 정말 아주 늠름하게 묵묵히 이 얼굴 하나로만 계속 자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번식을 못 시켜서 이게 여러 개 된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코들갑 떨면서 구독자님들께 도와주세요 라고 <웃음>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하나였기 때문에 왜그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에 그 뭐랄까 강한 집착 있잖아요 애정이 막 있는데 이거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라는 걱정이 앞서 가지고 구독자님들께 조언을 구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웃음> 어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영상 올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저랑 같이 간청하는 구독자님들도 계셨고 또 조언을 또 아끼지 않고 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도 계셔가지고요 종합해서 제가 이제 실행을 오늘 해볼까 합니다 아 먼저 저희 이제 브리토니가 어 이렇게 된 이유는 LA에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내렸다가 또 며칠 그쳤다가 또 일주일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어 얘는 이제 위로 물을 주게 되면 이 하얀 백분이 다 날아가고 해서 항상 저명관수나 이 얌전하게 물을 요 이제 화분 위에서 피해서 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번엔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미리 제가 청와밑으로다 피신을 시켜놨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도 이제 비가 들이치는 바람에 물을 흠뻑 먹은 이제 과습인 상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뭐한 2주 넘게를 계속 일조량이 그러니까 햇볕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었죠. 비가 계속 왔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느 날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반점이 생기고 처음에는 한 요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제가 발견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포처럼 동그란 무록 같은 게 앞뒤로 해서 볼록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지 하고 호기심에 눌러봤더니 쑥 들어가면서 이렇게 덜렁덜렁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전문가 고수님들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이 잎을 먼저 도려내서 말린 다음에 두고 봐서 다른 건강했던 잎들까지도 이제 다시 그 증상이 시작을 되면 그때는 화분채 다 드러내서 뿌리를 살펴보고 말려주라는 처방을 해주셔서 일단은 1차적으로 요 문제가 있는 요 잎들을 도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업을 시작을 해 볼까요? 아 이게 지금 분갈이를 해 놓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병원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있다가 나오자마자 분갈이를 해줬기 때문에 한달 넘게 한두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분갈이를 해준 지가 그러니까 묵은 아이였으면 제가 분갈이 겸 해서 다 뽑아서 뿌리를 말려줬을 텐데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일단은 뿌리를 다들춰내서 보는 것보다 먼저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 다음 추위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먼저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아픈 입부터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요 안에 목대는 이제 상하지 않게 이 브리트니는 하엽이 져도 이 하엽도 얼마나 단단한지 잘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문제인가? 근데 또이 바로 위에 있는 입장이 이렇게 또 문제가 있네요. 밑에 거를 다치지 않게. 음, 칼집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일단 요렇게 해서 지금 상한 잎들을 많이 제거해 줬습니다. 거의 모조리 다 이렇게 상한 잎들을 제거해 줬거든요. 뭐, 이렇게 하여또 마저 다 제거를 해줬고요 목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이 브리트니의 늠름한 목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으 보이시나? 보이시나요? 이 녀석이 자구를 그렇게 잘안 달더라고요. 자구를 조금 달아줬으면은 번식도 좀 시키고 개체수를 늘렸을 텐데 아, 이렇게. <웃음> 아무튼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또 알려주시고 내일처럼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녀석 또잘 크는지 계속 관찰하고 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가 <웃음>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요 꽃대, 이렇게 튼실한데, 꽃대로 번식이 얘가 가능할까요? 턱 잘라가지고, 아, 아 얘가 이 녀석이 하나니까, 별게 다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러네요. 아이 꽃대 자르는 게 뭐라고 진짜? 어? <웃음> 일단 씨앗으로 번식을 할수 있다니까, 요거 수정을 시켜가지고 씨앗을 한번 최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